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코스테레비의 꾸입니다 아 이제는 웬만한 가이드 영상은 다 찍었으니까 공략 영상 쪽으로 좀 가야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들고 온 주제는 천기누설 전투력의 비밀과 장비 강화입니다 우선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냥터에서 자동사냥을 하는데 체력이 닳고 있다 부족한 능력치는 무엇일까요? 둘째 현재 스토리 마지막 코스인카틴브르를 깨는데 필요한 전투력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사냥터에서 자동사냥을 하고 있는데 체력이 닳고 있다면 여러분이 부족한 능력치는 바로 공격력입니다. 아 물론 방어력도 맞는 말이겠지만요. 다음, 여러분은 카틴브르를 얼마에 클리어 하셨습니까? 아뭐 아직 못가신 분들도 계실테고 귀찮아서 진행 안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7천 정도를 많이 얘기하시더군요 저는 5870에 클리어 했습니다 이 두가지 상황이 이해가 되신다면 뒤로가기를 누르셔도 좋습니다 다만 어떻게 왜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영상을 보셔야겠죠 이 영상 퍼러비스 형님들이 본다면 전반적인 밸런스 패치를 진행할지도 모르는 천기누설 지금부터 갑니다 먼저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통 사냥터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투력이 어떻게 되세요? 4천이요 초상가세요 전투력이 어떻게 되세요? 5500이요 출축 가보세요 네 여러분은 이미 펄어비스의 작전에 걸려드신 겁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자동사냥을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세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레벨, 공격력, 그리고 연금석입니다 전투력은 하등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게 전투력하고 뭐가 다른 거냐고요? 검은사막 모바일의 레벨링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수의 몬스터를 잡아야 레벨업이 되고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몬스터 하나하나를 잡는데 긴 시간이 소모되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사냥속도 즉 공격에 관한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한방에 죽일 수 있는 사냥터가 좋다 공속과 이속은 챙겨야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두방에 잡아서 경험치 200을 받는 사냥터와 한방에 잡아서 경험치 100을 받는 사냥터, 물론 리젠속도나 몹의 집약도 등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검은사막의 리젠속도, 몹 집약도, 무게에 의한 패널티 등을 고려하면 한방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서 공격력은 약하지만 체력이 높은 투구보다는 공격력이 강하지만 체력이 약한 소산을 추천하게 되는거죠. 아 물론 두방짜리 몹이 훨씬 좋은 아이템을 준다거나 하는 경계선에 있다면 고민은 좀 되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한방에 잡는다면 피격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방어를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똑같은 전투력이라도 그 전투력이 공격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냐 방어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냐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의 성향을 만듭니다 이 게임에서 방어력은 그저 편의 기능이에요 왜냐? 공격력이 부족해서 맞아야 될때 피해를 감소시켜주는 그런 부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걸 펄어비스가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자, 장비 공명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왜 방어구를 강화시켰는데 공격력을 올려줄까요? 아마 장비공명이 없다면 언젠가 사람들은 방어구를 강화하지 않을겁니다. 왜냐면 저같은 놈이 어딘가에 또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장비의 강화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걸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장비공명을 보시면 올 33에서 공격력 40 올 36에서 공격력 40올 40에서 공격력 40총 120을 올려줍니다. 그런데요 29부터 40까지 6피스를 전부 강화하는데 100% 기준으로 75억 정도가 들어요. 무기는 1강화를 하면 공격력을 10 올려주고 방어구는 12강을 해야 공격력 40을 올려줍니다. 29강에서 30강 가는데도 100% 기준으로 1억이 필요하고요 39강에서 40강 가는데도 100% 기준으로 1억 2천이 필요합니다 29강이나 39강이나 2천만원밖에 차이가 안나요 이래도 여러분은 방어구를 돌려가면서 강화하실겁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무기 및 보조무기부터 강화하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공명효과를 받아야 되니까 전부 돌려가면서 강화해 라는 말은 아무래도 펄어비스 직원이 퍼트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장비 공명이라는 펄어비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현명하게 강화하세요. 공명은 천천히 받아도 됩니다. 33 공명 받아서 크론성 가실래요? 41 무기 들고 소산 가실래요? 36 공명 받아서 소산 가실래요? 아니면 43강 무기 들고 와라곤 가실래요? 이 사냥터들의 시간당 효율이 다르다는 건말안 해도 아시겠죠? 그리고 똑같은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더라도 공격력이 높은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 40강 이후에 강화 어렵다 뭐하다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조금 과장해서 40강에서 43강 가는게 애완동물 5세대 띄우는 것보다 쉽습니다. 아 물론 돈은 조금 더 들겠지만요.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제 캐릭터의 이상한 장비 강화 상태도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앞으로 전투력을 올릴 때 가능하면 공격력을 먼저 올려주시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보석같은 경우도 당연히 공격보석이 훨씬 좋겠죠 그럼 이제 다른 컨텐츠에 하나하나 대입을 해볼게요 먼저 토벌 토벌같은 경우도 공격력이 높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아카틴브르는 어떻게 잡았냐고요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월드보스, 월드보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피해량으로 순위를 선정하기 때문에 공격력이 높은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고대전사의 방, 아 이거 파티 많이 모집들 하시던데 저는 10단계 솔풀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 10카브아밀레스 솔풀 영상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길. 영광의 길 같은 경우도, 가만히 서 있는 몬스터를 잡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몹을 제한된 시간, 즉, 성문에 도달하기 전에 잡아야 하니까, 공격력이 높은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방어구는 언제? 도대체 방어구는 언제 강화하냐? 여러분이 방어구를 강화해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장비 공명을 통한 공격력의 증가. 하지만 이건, 무기의 강화가 완료된 상태겠죠 다른 하나는 자동사냥 중 무게가 초과되었을 경우 피격 데미지 감소 또는 더 이상 무기를 강화할 수 없거나 무기 강화에 필요한 기대비용이 방어구 공명으로 인한 공격력 상승보다 쌀때자 여기까지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펄어비스가 알면 전반적인 밸런스 패치를 할지도 모르는 전투력의 비밀 그리고 장비 강화의 순서였습니다.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